붓을 다 쓰고 나면 빨아서 보통 파지 위에 올려놓고 물기를 빼죠? 이때 남은 먹물까지 빠져나오면서 얼룩이 생기게 됩니다. 저는 이런 효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얼룩을 만들어서 작품을 하기도 하는데요. 오늘도 그 기법을 활용하여 간단한 작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먹물과 물감을 충분히 적셔서 흰화선지 위에 올려두면 먹물이 서서히 번져나가는데 어떤 모양이 나올지 정확히 알수 없다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그리고 붓을 여러 개 두면 서로 섞이며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겠죠 의도와 우연이 적절하게 섞여 탄생한 무늬를 보고 그날 작품에 영감을 받기도 합니다 마를 때까지 밤새 그대로 둬볼까요? 다음날 아침이 되니 바짝 말랐네요 서로 섞일 듯 섞이지 않으며 각자 개성 있는 색감과 무늬를 남겼습니다. 밝고 어두운 것이 조화를 이루며 퍼져나가는 이 무늬를 보니 떠오르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. 적, 덕, 소, 업 덕은 쌓고, 업은 지워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. 덕은 모름지기 쌓아야 복을 부르며 업은 모름지기 갚아야 재앙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착한 마음으로 살며 선행을 하면 그것이 내 복이 되고 그 빛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내 주변까지 환하게 밝히게 되죠. 반대로 번거롭고 불편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내 업을 해소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감내할 가치가 있을 겁니다. 억울할 것도 불평할 것도 하나 없겠죠. 업을 소멸하는 것은 덕을 쌓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일 겁니다. 우리 삶 속에 녹아 흐르는 덕과 업의 인과관계를 나타낸 성어 예서와 전서를 혼용하여 써보았습니다.